오, 라오스에 가면국이 되었다. 잠깐만, 자이 아, 텐이 아마. 아, 아마. 텐션이 아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. 아, 텐션 아마. 아, 아마. 아, 텐 아마. 텐션이 아마. 아, 텐션아이 아마. 아, 이 아마. 이거 가야 돼. 아 그때 그 팬츠. 아 진짜? 예뻐요. <웃음> you w <be> <웃음> 핸드폰 저나이 맞아. 일줘 o the o b o y f r i e n d is k o r e a l l y <웃음>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아, 진짜? 아, 아, 진 아, 진 아, 진짜? 아, 아, 진짜? 아, 아, 진 아, 우리 아, 아, 진 아, 진 아,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아, 후회지. 아, 진짜? 저희가 이제 쭉 가면 후회 후회. 어, 방시작다 응. 아, 진짜? 괜찮아? 응. 조심안반거 응. 진짜? 나 생각해. 저희가 나갔다 그러면 음... 엄 But you can e it the site o a something before the go t y l o n g 린 그 sure. 먹어?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먹어도 그냥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얼마인지 몰라요? 아, 가이드 돈 많이 번나 보다. <웃음> 어? 이거더 낚아, 이거더 낚아, 이가 더 낚아, 이가 이 이가 이 이가 이가 더 낚아, 이더 이가 더 이가 이가 음. 가 이가 이가 이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 여러분. 여기든 나 한국 외국인이 거의 없네요. 저희가 지금 출게 보라고. 고기 많아. 어? 먹으요 자기 안아 <웃음> 음... 매워. <웃음> 알아. 아 이거 아까도 먹었구나. 이거 먹을래? 아니 안 먹어. 그것도 블러드 아니야? 맞아. 맛있는데? 다만 한국 사람이가 별로 있지? 아니 한국 사람도 많이 먹어. 아, 진짜? 그 편지라고 했 편지. 펀지. 아, 아, 진짜? 코리안에. 한국에서 안봤는데 아저씨도 많이 먹어. 당연하지 내가 안 먹으니까 너도 못 먹어. 안 해. 저 영상 끄고 라오스 국경 쯤에 다시 한번 켤게요. 피지나 탄지 한 정도. 가면서 풍경 조금 보여드리고. 네. 그럼 일단 만나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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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리가 사람 이가좀 아픈 것 같아요. 알람. 나랑 알람 <웃음> 쿠도 알람. 카메라 높. 여기다가 여기다뭐 올려볼까? 아빠가 점지. 당연하게 처음이지. 하고 끝넘어오는 거는 처음이죠. 우리나라 뭐 중국이랑 연결돼 있지만 위로는 아, 북한. 막잘 아, 잤어? 안잤어 그냥 그랬어? 그랬어? 그거야? 생각보다 많이 편하진 않아요. 어제 루즈은 네, <웃음> 늦게 잤어요. 영상 많이 만들었습니다. <웃음> 여러분 많이 어, 보세요. 잘 응? 응? <웃음> 부탁드릴게요. 상안봐 우리 영진 너무 슬상해 알지 아니 에? 알죠 <웃음> 알겠죠 적당히 적당히 뭐못 쳤으니까 괜찮아 아, 못 쳤습니다 나도 못 쳤습니다 아니 못 왔... 바 여기 바 여기 도착했는데 그 어, 환전 <웃음> 환전하는 분이래요. 저는 뭔지 몰라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네, 국경 치고는 좀 되게 평범한 모습이네요. บ๊วยถูกปะถูกป i ถูกเลยว่ e บ๊วยใจกํ m a t a ไม a เคยมาอย่ 여기. 여기. 여기 한국 원, 이거 그러니까 하지만, 하지만, 한개 먹고, <목소리> 어. 이거 필름, 이거. 이거 e l e c 이거? 이거? 트로닉아 여기 이이어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이거? 이좀 이거? 어요 이거? 이 리만언리미 <목소리> 저기, 저기, 저기 걷는데 1시간 반 걸려서 4시간 반. 1분짜리 거리를. 아, 이게 비행기 안 탄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네. 여기 이제 라오스에요 사람들도 되게 뭐다 친절하고 되게 좋아요. 먼저 배부터 채우는 우리 일이. 거가 뭐지? 아 순대, 순대 이거. 돼지 내장 같은 건가봐요. 여기 이제 빵 파는 건데 오토바이 앞에. 이파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신기하다. 저분은 이라오스사람이래요 음. 이거가. <웃음> 이거가. 이거가. 이거가. 이거가. 이거가. 이거가. 이거가. 이거가. 이거가. 이거가. 이거가. 이거이거이거 <웃음> 여기서 진짜 많이 먹었다. <웃음> 와. <와우. 웃음> 아 지금 뒤에네명 앉았다. 명생각해가 <웃음> 아, 제가...